<웃음> 아, 소리를 너무 불었더니 어지러워 아, 아빠도 얼른 더 불어요 아직 같이 보자라요 아빠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런 거좀 보는 거 힘들다 음? 이번엔 무슨 서프라이즈 파티예요? 음, 모르겠어 매년 해줘야 되니까 이젠 좀 피곤하다 하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 그래도 엄마가 좋아하시잖아요 하휴 서프라이즈도 한두 번 해야 서프라이즈지 매번 하면 서프라이즈야? 꼴찌거리지 하휴 서운하게 챙기면 서운하게 챙긴 걸로 1년을 괴롭히니까 하휴 뭐 어떡하냐? 니네 엄마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걸? 피곤하지만 별수 있어? 귀찮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해야지 아유 너희들 표정 왜 그래? 뭐 뒤에 뭐 있어? 뭐 호랑이라도 있니? 응? 하오! 여! 여! 여보! 골...짓...거리? 아, 아... 아니 여보 그그그그게 그, 있잖아 어, 어떻게 된 거야 하냐면은 여... 아니요 변명은 필요 없어요 아내 생일날에 서프라이즈 파티하는게 그렇게 골칫거리였으면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요 여, 여, 여보 여보 그리고 너희 엄마 말잘 들어 이번 연도 엄마 생일은 축하할 생각도 하지마 알겠어? 케이크고 나발이고 선물이고 파티고 뭐고다 필요 없으니까 내일 아러것도 하지 마. 매년 골칫덩어린내 생일 축하하느라 고생이 그동안 많았네요. 하! 아! 어, 일났다. 엄마 엄청 화난 것 같은데 어떻게 아빠? 그러게 말이다. 큰일이네. 생일파티하는게 피곤하고 골칫거리라고뭐별수있냐고 여보 여보 문좀 열어봐 응? 싫어요 no.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요 많이 화났어? 문좀 열어줘 엄마! <웃음> 어? 여보! 음. 뭐예요? 요르 시켜서 문 열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여보가 나랑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잖아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응? 여보가 아까 내가 하는 말 일부분만 듣고 오해한 거 같은데 생각해봐 여보 생일 챙겨주는 게왜 골칫거리겠어 매년 이렇게 챙겨주는 게 너무 즐겁고 좋은데 그냥 그순 것만 조금 힘들다는 거였지 여보 어, 어?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어요 괜히 사람 들쑤셔가지고 화더 돋구지 말아요 여보 또 분명히 말해두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케이크도 사지 말고 알겠어요? 이고 나가 줘요. 5초 안에. 아, 여보가 화가 안 풀렸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 진짜. 하나. 둘. 셋. 리아, 요르야 고마워 어 에이 그 그래도 엄마 생일날인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 너무 아쉽지 않아요? 제가 생일 축하로래라도 불러볼까요? 제가 또한 노래 하잖아요? 어때요? 어때? 어요르를 같이 한번 불러보자 아아 아아 어, 어, 그럴까? 그래 우리 둘이서 부르면 되겠다 하나 둘 하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응 하나 둘 리아야 네 하지마 네 <웃음> 여보 그러지 말고 생일초라도 끄자 응? 어, 분명히 경고했어요 어. 그런 거안 한다고 아왜 그래? 당신답지 않게 생일인데 끝까지 고시 풀일 거야. 아이 그만 이제 풀어. 아이 됐어요. 아 바쁘니까 옆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들어가서 쉬어요. 쉬는 날일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은 아는 소리를 내면서 이 양반이. 왜칠왜 왜 이래? 아그 그러지 말고 아 가자. 응? 아 됐다고. 아이 가자 그냥 가자고 아왜 이래요? 아 같이 가서 생일 축하하자 응? 뭐라고 했어요? 아이 같이 초만 부는 거야 응? 응? 나 경고했다 나 진짜 아 초만 불어 그럼 초만 케이크 초만 불자 어? 그럼 더 이상 귀찮게 안할 거야 응? 뭐라고 했지? 정말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이 장담은 충분하겠지? <웃음> 케이크도 엄마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를 준비했어 이제 아빠가 엄마를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대 <웃음> 어? 아빠도 아빠! 엄마는요? 아니 얼굴이 왜그래요? <웃음> <웃음> 아파라 실패야 실패 너희 엄마 장난 아니게 화났어 세상에 이 몸이 다 뭐야? 우와 완전 완전 완전 완전 못생겼어요 그건 원래 그랬어 <웃음> 아빠 그냥 이번 연도는 넘어가도록 해요 그래 그게 좋겠어요 안 no. 근데 오늘 안에 해결해야 우리의 남은 올해의 날들이 편안하지 리아야, 너 저번에 아빠가 사줄 장난감 있지? 그것 좀 빌려줘봐. 어, 있긴 한데, 써서 어떡하게요? 어떻게든 엄마를 이 방으로 데리고 와야지. 데려와서 어쩌게요? 아빠한테 다 생각이 있어. 일단, 너희 엄마가 이 방으로 와서 아빠가 준비한 선물을 보기만 하면 돼. 응. 음. 괜한 헛수고하지마요 난 절대 축하 안받을거니까 나도 이번엔 그냥 안가 무조건 당신이 케이크 촛불 불게 할거야 당신이 무슨 수로? 됐거든? 일로와 일로와 어? 어? 이거 안나 여보? 따라와 이거 왜이래 아유 나. 생일축가 받아야지 따라와 생일축가 받기 싫 안 받을 거라는데 왜 그래요 그래 그럼 촛불도 불지 말고 축하도 받지마 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라도 봐줘 마음안 들면 안 받아도 상관없어 <목소리> 어? 대체 선물이 뭐길래 그런다고 내가 뭐마음안 어? 들어? 안 들면 안 받아도 상관없어 정말 더 이상 안 권할 테니까 하, 하아... 당신과 애들이 이렇게까지, 풍선도 불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 이번만, 넘어가 줄게요. 아, 엄마가 왔어줄게 와, 만세, 엄마 생일 축하해요. 여보, 정말 생일 축하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하나 더 준비했어. 바로, 이 가방이야. 여보. 생일 정말 축하하고? 정말 미안했어! <목소리> 어, 아니에요. 내가 심했지? 그럼 촛불 끌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보, 생일 축하해! 응, <목소리> 음, 고마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역시 금융취료가 짱이야! 뿅!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